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집에서 택배를 보내실 때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요즘에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고거래도 많이 하시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택배를 보내실 때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저렴하게 쓸수 있는 택배 방법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은 어디를 지금까지 이용을 하셨나요? 우리 피디님 혹시 어디 이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보통은 편의점 택배나 음. 우체국 가죠 어, 보통 혹시 얼마에 보내셨어요? 편의점 택배 가면 무게에 따라 다른데 4,500원에서 5,500원? 그렇죠 조금 비싼 편이죠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이 택배 회사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한 2,000원대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똑같이 편의점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편의점 택배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루트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택배를 보내실 때 편의점을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사이트에 따라서 가 금액이 다른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사이트 바로 로지아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자이 로지아이라는 사이트는 다른 이름으로는 택배 파인더라고 하는 걸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접수하실 때는 에 택배 파인더를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접수를 만약에 해주신다 또는 다량으로 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로지아이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로지아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CU 편의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U 편의점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 CJ대한통운이 택배를 수거를 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900g 이하 정도가 된다면 2650원에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게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금액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우체국 택배로 해가지고 같은 무게다 뭐 예를 들어 2kg 미만이다 라고 하셨을 때한 대략적으로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로지아이를 이용하시면 3,000원대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이 편의점을 이용해서 택배를 계약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로지아이사이트 이용하셔 가지고 저렴하게 이용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로지아이를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통해서 택배를 매일매일 뭐 10개씩 보낸다. 그리고 되게 소형 화물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CJ 택배 기사님이 아예 우리 계약해서 하자라고 해서 역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해줄수 있고 같은 금액에 해줄 확률도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택배사를 계약한다고 전화를 하시게 되면 요즘에는 택배 가격이 올라서 3,000원대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은 불편하시다고 하더라도 혹시 CU 편의점이 또 근처에 있다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로지아이 택배 이용하셔가지고 CJ대한통을 택배를 이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편의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품 받는 것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이 반품 받으실 때에도요 로지아이로 쇼핑몰 반품이라는 것으로 접수를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계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품이 돼서 집으로 만약에 택배가 돌아왔다 그러면 한4 0 0 0원 정도 여러분들이 착불 배송비를 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배송비도 여러분들이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쇼핑 판매 이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